유튜브나 보면은 전부 다뭐 맨날 어디 뭐저 그 알바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그게 지금 고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? 알바하고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거 좀. <웃음> 맨날 알바도 <거> 뭐. <웃음> 사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수 노동부에 출석을 하면서 일단은 관련된 내용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. 아. 해줬어. 해결은 잘 되었지만,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, 얘들이 왜안 오는 거냐? 나 포장이야. 어제 이제 노동부에 다녀오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지금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저와 전 회사 대표님과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의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라 생각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음...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양심 있어요? 그게 양심 있는지 그게 지시의 의 그게 지금 뭐 보면은 뭐 유튜브나 보면은 전부 다뭐 맨날 어디 뭐저 알바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그게 지금 고향이 됐다고 생각하세요? 알바하고 돌아다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좀 끝난 <웃음> 아바이뭐 <웃음>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 멀리 간게 아니라 직접도 힘들어 모욕하는 발언이신 거 아시죠? 아유 참.. 알바하고.. <웃음> 도... 알바했던 알바 알바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좀.. 아, 어제, 어제 제가 노동부에 다녀오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고 또 얘기가 잘 되었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좀 풀었고 더 이상 왈가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허나 이 일과 관련된 서로 당사자 간의 얘기가 아닌 제 3자가 어, 했던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.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어,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바가 아닙니다. 다만 가장 위험한 건 자신의 기준,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투영이 됐을 때,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상처를 주거나, 모욕을 주거나 하는 발언은 아니죠.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오는 그 방향, 현재 상황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. 이것 또한 어른으로서, 사람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얘기고요. 또한 어제 그 자리, 어제 그 자리는 서로 간에 해결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지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모독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.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이 들더라고요.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게 창피한 일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이 누군가의 눈에는 저렇게 비춰지는구나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창피함이 느껴지면서 누군가가 봐도 올바른 길, 바른 길, 바른 일,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정말 좋겠죠. 근데 그게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? 사람마다 각자 생활하는 방식이 있고,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고, 내가 배운 기술,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다 따로 있고, 그에 따라 선택하는 일, 그에 따라 환경에 맞춰서 하는 일, 상황에 맞춰서 하는 일들, 다양하게.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걸 표현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상당히 무섭기도 합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. 통화 내역을 까지는 안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. 모두가 다 그래요. 저도 그렇고요. 그 어떤 일에도 어, 무시당할 일은 없습니다. 그들한테 힘을 못줄 망정, 용기를 못줄 망정,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, 위험한 발언, 위험한 생각을 표출해내는 것도 더더욱이 잘못된 행동입니다. 열심히 사는 게 죄냐?